저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니? 음. 너를 보거든 안심했다 음, 맞다, 히히 히히 히히히 히히 히히히. 난 얼마든지 혼자임으로 꿋꿋하게 지낼 라이야 우후! 자, 좀 봐봐라! 어헤아 슉! 냠냠 쩝쩝 우와! 야 맛있다 <놀놀놀놀라> 점심을 핀대떡으로 떼웠더니 저녁 신세 좀 치자, 엉? 쌀이 없잖아 에이? 자, 여기, 가서우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, 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, 우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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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를 지킵시다. 나 달리기 나좀 한다 하면 어세요 김나리 수육상고 대모집 착순천 명의 한암 홍덕계.